잉여맨 이...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친구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재밌는 맵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저주를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어,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가 임김 임김 임김 발바닥에 무좀 날아 임김 아, 임김이 어, 도대체 누구지 어, 어, 어, 잉여맨 김야인가? 피나이다 피나이다 밤이요 <웃음> 내일 걸을 때 개똥 밟았으면 좋겠다 하 <웃음>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저주를 피나이다. 내려주세요 좋아요 리아는 나를 너무 놀렸어 어? 뭐야 어? 호 <웃음> 리아가 저주에 걸렸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이 먹었어 <웃음> 어, <진짜>? 나이를 <웃음> 먹었단다 <웃음> <웃음> <웃음> 나이를 먹는 저주에 걸리다니 불쌍한 녀석 c h <웃음> 네 그러면, Bio a 이저주를내려볼까 어? 나한테? 는이저주나 받아라, 이저주나 받아라. 좋은 a n 네 e 한테는평 생, 체조춤만 주는 어? 그런 저주를 내려야지 a 어? 네? 체조선수! 저주 안돼 나 막대저주 걸렸는데 막대저주가 뭐야? 얘들아 내 몸을 봐! <웃음> 너는 평생 춤을 추게 될 거야! 그런 조주에 걸렸거든 <웃음> 내가 제일 낫구만 <웃음> 얘들아 나 뼈다고만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웃음> 어머. 아, 얘들아 큰일 났어 내 근처에 오지마 저작권에 막 나오는 거 같아! 얘들아 <웃음> <오. 웃음> 저쪽으로 오. 가자 저쪽 아나 어, 너무 no? 뭐폐수정이다 패... 너무 빠르고 화가 나요 나 이상한 저주 걸렸어 너무 빠르고 화가 는데 어. 어? 패스저주? 얼마나 빨라질렐어나 빨라져 나 애들아 어, 뭐, 뭐, 뭐. 애모모애모모나모모 수가 없어. 아! 어, 너무 빠른저주에 걸려 막. 아아 뭐야 으으읍 <웃음> 는 <웃음> 아, 좋겠다 머룩도 슬프... 맨날 하고 슬프 이 지금 맨날 미호한테는 맨날 비가 내리나봐 그 어, 어. 인생이란 뭘까? 난 <웃음> 왜.. 도블럭스를 하고 있는 거지 <웃음> 우울해지는 <웃음> 저주 <웃음> 오 헐.. 어, 그럼 내가 죽으면 은 미호가 죽는다는 건가? 한번 뛰어내려볼까? 안돼! 죽었어? 아니 아 네가 죽으면 내가 죽나봐? 나의 <목소문은> 목숨은 <목소문> 나한테 달려있어?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 o 졌어 don't 저주 야몸뚱 d o n 엄청 n o 하고얼굴 n 왜 이렇게 어. 크냐? 너 나이 먹고 또 그리고? 오, 불쌍해 죽겠다. 얼굴만 o 어다니는 o 같아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어니나 나 싫어해 그러면 너한테는 니네 저주를 줘야겠다 야 냄새나는 저주 있다! 너한테 냄새나는 저주 걸어줄게 안돼 니한테 지독한 냄새가 나라 지독한 냄새 오 목마름? 나 수분을 유지하려면 계속 마시면 되고 없어지면 없어져요? 뭔 말이야? 나 목마름 저주 걸렸는데? 진짜? 이게 뭐지? 나도, 모노크롬이라는 저주 걸렸어. 오, 나 냄새 나, 얘들아. 야, 미아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오, 나좀 최악이야. 어? <웃음> 으아, 가까이 오지 마. 아, 나또 화면 이상해지는 거 걸렸다. 헐. 광구부 얘들아, 나 목마름. 나는, 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 음... 아래맨아래 오른쪽 아래 목마름이 있는데 물안 마시면 죽는데 <웃음> 계속 먹어줘야 돼 여맨아 음. 내가 너한테 저주 딱 하나 선물해줄게 아. 미끌 미끌 음. 저주? 나 지금 빠르게까지 하는데 만지는 모든 것이 얼음처럼 느껴져요? 뭐지? 어? 만져봐 어걸림 얘들아 어? 너 걷는 게 이상해 나 지금 너무 미끄러워 <웃음> 어나 미끄러워 <웃음> 여보세요! 와, 어, 어, 내가 나, 나, 나, 나, 나, 내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는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거야. <웃음> 오, 세상에! 야, 이거 뭐야? <웃음> 와, 미끄러져도 대박이다. 야, 이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와, <웃음> <웃음> <웃음> 나 진짜, 야, <야야>! 야, <웃음> 클래스까지 그러고 살아야지 뭐. 이거면 미호야 너 내가 저주 하나 걸어줄게 어울리는 저주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뭐? 아 클래스 나한테서 저작권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아 배경음악 껐어 괜찮아. 응. 아. 너한테 이걸 걸어줄게. 어떤 거지? 괜찮은 저주 없나? 음... 어? 이거 어울리겠다 너한테 이거 걸어줄게 응? 키큰 저주 키큰 저주? 저기에서... 나 구름에 얼굴 파묻는 거 아니야? 안돼키큰 저주를 건다면 자 끔찍해져라 어?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라 내가 끔찍해져야 되는 거지? 볼까 한번 키큰 키가 안 커지는데? 우와! 야 니가 으흐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 모델은 슈퍼 모델 미호에요 야 리아야 재봐봐 거기 사이레네드돈 사이레네레드돈 도망쳐 오빠들 잠깐 스탑 나랑 커피 아. 한잔할래요? 안돼 자슨이야 사이레네드돈 뿅 <웃음> 나 오기만 해봐! 와우! <웃음> 헐크! 헐크! 얘들아! 내 얼굴을 봐줄래? 어. 잘 봐. 쭈욱! 너도 오. 기린이 됐구나! 아, 어지러워. 오, 사일런트다! <웃음> 리아야, <웃음> <리안아, 웃음> 놀자. 오나 어떡해! 왜? 아, 나 어떡해,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웃음> 야야 니가! 떨어졌어? 야 <웃음> 니가 팔이 길어졌어! 어떡해! 난 오, 내가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제 저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나! <웃음> <귀여운 세컨트! 거묵거묵>! <웃음> <웃음> <웃음> 리아야, 나! 고모 고모! 기어 세컨트! 고모 고모! 리아야 나도 너한테 하나 걸어줄게 신나는 걸로? 어? 귀엽, 나 저주 귀엽다. 걸렸다 무슨 저주? 나 웃는.. 웃는.. 웃는 거 걸렸어 야.. 야.. 미워..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넌 끊고. 끔찍한 저주에 걸린 거 같아 저 정도면 병이야 오.. 터넬더!!! 오오오야 리아 봐봐 뭐야, 이거? 미안, 어? 거인족? 야, 진짜 무슨... 어? 와, 징그러워.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끔찍한 저주에 걸렸는데요. 아, 마지막 저주가 냄새나는 거래.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끔찍한 저주에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 은 저주 걸 거예요. 저주저주 저주저주 저주. 미오처럼 되고 싶지 저주. 않으면 눌러 네. 구독 안 누르면 고무고무 빠지 하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